자, 아이고 주라고 난리 아주 그냥 간식 주라고 난리 아주. 응, 사가줘. 안돼 안돼 안돼 불러 안돼. 야야야, 한몽아. 오늘 간식은요. 아이고 불러 는이을 아예 서서 다녀. 자기야 불러 아예 서 있어. 불러 아예 서 있어. 한참 서 있어. 오늘 간식은. 메추리알 사과 간식 먹자! 이리와 이리와 간식 먹자! 빙글빙글 도네 빙글빙글 도라 자몽이는 지름길로 쪽으로가버렸어 자몽이야! 뭐부터 먹을까? 안돼 순도 지켜! 또 이거 순사안 시키면 자몽이는 못 먹어. 블루는 너무 빨리 먹어서 안돼. 하나씩 하나씩 자몽이 먼저. 어, 자몽이. 어, 먹어, 먹어, 먹어. 그 다음에. 2등은 환타. 아이고, 뒤집어졌다. <웃음> 3등은 플루. 자몽은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, 플루 다 먹어버렸네. 아이고, 우리 자몽이 이러니까 자몽이 못먹어 탁, 다 먹어줄게. 다먹 어? 거. 음, 옳지. 다음은 다음은 타타. 잘했어. 다음은 우리 불로. 불로 앉아 다이 아야해. 블루. 다 먹었어? 먹 아직도 못 먹고 있어. 잠아먹었냐안 먹었니? 잠만? 먹었니? 안 먹었니? 아이고, 잠언이 먹느라고. 잠언 가자. 잠언 어 먹었어? 안 먹었어? 어디 보자. 먹었어? 자몽아, 또 먹자. 어, 자몽아, 또 먹자. 미치고. 음, 엄마가 줄게. 입에 넣어줄게. 미치네. 다음은 우리 한타 2등. 삼등 블루야, 앉아. 다리 아야해. 자몽이 또. 한타 순서 차례 기다리고 있잖아 한타 <웃음> 한타 어디 가냐 집에 가져가지 말고 또가져가네우우스 하우스, 하고스 하우스, 하우스, 하우다 하우스, 하우가 하우스, 하우어하우루기다 어떻게 서운서 마티즈 TV 마티마티스 TV 마 TV, 말티즈. <웃음> 말티즈 TV.